지야 이거. 애지야. 둘! 누가 먼저 물고 오나? 하나, 둘, 으! 으! 애지 윙! 하나, 둘! 으! 애지야 아파져야지. 오, 고마백 땡큐 땡큐. 고마워. 다시 다시 다시 다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 하나.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. 자, 중지야. 몬스터, 몬스터. 하나, 둘, 셋. 몬스터. 집친겨다찢중재 아유 힘들어. 아유 힘들어 더워 더워 집사2장 애도 아니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완전 저질체력. <저질치료만이 웃음> <웃음> 야, 니네도 개 맞아? 어? 야, 여기서 개가 이렇게 금세 지쳐. 어, 저질체력. <웃음> <웃음> 니네 운동 좀 해야 되겠다. 어? 야, 니네 너무 쉽게 지치는 거 아니야? 응, <웃음> 그래. 남자 적